칼륨, 구리, 그리고 플루오린, 알루미늄, 이 염소, 철, 산소, 마그네슘, 질소, 나트륨. 그, 고... 황, 인, 그리고, 칼슘, 그리고, 여기서부터는 좀 머리에 써야겠는데. 망가니스가, 망가니스, 아, m. 뭐 있는 게 아니라, m, n. 또안한거 있나? 그, 나은 pb. 금은, 에유. 은. 발유, 그냥 바. 아이, 어디는? 아이. 아이언, 이거 중요하지. 스트로니 <웃음> 안녕하세요. 건강하신영소 구독자 여러분.